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하셔도 요 이유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보장이 안됩니다 음. 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은 보철치료보다는 보존치료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다 음. 틀리라든지 완전 틀리랑 관계없이 7년에 한번 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이 음. 때별로 음. 보전, 보철, 복합으로 가져가냐 단독으로 가져가냐 이렇게 음. 가입을 하시는게 가입 요령일 것 같고 5월에 원픽 회사 한가지만 추천해달라고 라 하면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전문가 이석희 팀장님 모시고 5월에 치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이석희 팀장입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들 먼저 음... 어, 전달해드리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네,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변화된 치아보험의 변경사항들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 일단 4월달이랑 지금 5월달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장이 엄청나게 없어졌다거나 뭐 보장이 늘어났다고 하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특정 주요 회사들의 치아보험을 하나씩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메리츠. 네. 메리츠가 사실은 20년까지만 해도 추천을 자주 드리던 회사였어요. 음. 왜 추천을 드렸었냐고 라 한다면 임플란트가 포함된 보철치료 가입한도가 좀 높았고 음. 거기다가 다른 회사랑 완전히 독보적으로 비교가 됐던 게 감액기간이 1년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한 메리트. 네네네. 네. 사실 이제 다른 대부분의 다른 나머지 회사들은 2년 이후에 100% 임플란트 보장이 되는데 반해서 1년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 뭐, 요런 건큰 의미가 없었고, 음. 보철 치료, 임플란트를 좀 중요시하는 분이다라고 음. 한다면 제 메리츠를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21년 넘어오면서 메리츠도 다른 회사들과 동일하게 보철 치료 감액 기간을 2년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회사가 동등해졌어요. 음. 단,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철 치료를 단독으로 음. 준비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음. 기존의 치아보험이 조금 있으신데 음. 보철, 임플란트 조금만 좀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이제 새롭게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좀 세게 음. 보장을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메리츠를 추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메리츠는 어찌 됐든간에 메인으로서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에, 보철에 대한 추가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는 5월달에 염두에 들만 하다. 어, 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다음 회사는 또 어디가요? 어, 다음으로는 현대 회상. 이 있는데 네. 사실 현대해상은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뭐 성인 기준으로 치아담보가 뭐 월등히 높다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가성비가 좋다거나 이런 회사는 사실 아닙니다 음. 단 현대해상을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바로 이제 어린이치아 보장 관련된 게 되게 잘돼 있는 회사인데요. 보험나이로 6세니까 뭐 네. 7세 정도 되시는 자녀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현대상 어린이 치아 보장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5세 남아 기준으로는 16,000원 정도 음. 그리고 여아 기준으로는 뭐 19,000원 정도 2만원 초반대 정도로 이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음. 여기 이제 보장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치아 보장이다 보니까 네. 성인 치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감액, 면책 이런 조건이 전혀 없고 어... 가입 후 즉시 보장이 된다 이런 음. 부분들이 크게 메리트가 있죠. 치세미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유치해서 영구치료 변경이 되면서 치과관리이좀 빈번 하실텐데 아무래도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이 현대해상에 있다 음. 그래서 요즘에 태아 때 가입하셨던 태아보험들을 뭐 자녀가 있는데 5세나 6세쯤 될때 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에 불필요했던 담보들을 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치아보험을 저렴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로서 성인 치아보험의 추천 대상의, 대상회사로는 의 대상 보기 좀 어렵지만 어, 확실히 이 태아의 어린 머리... 강점을 가진 회사인 만큼 어린이 치아보험에서도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 7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가성비가 좋고 네. 연체기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 네,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눈여겨볼 회사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라이나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치아보험 이꼬르 라이나 생명 뭐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세요. 최근에는 치아 보험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음. 많은 회사들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라이나는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어 일단은 크라운 보장 크라운 보장이 최대 50만 원까지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면서 임플란트 같은 보철 치료는 최대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가입 한도가 평균적인 회사들보다 좀더 높기 때문에 1순위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비교를 한번 해볼 만한 회사다. 시아보 뭐 스탠다드를 제시한 회사인 건 맞아요. 네. 그렇다 음.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인 손보사라던가 일부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 대상을 할때 어떤 기준이 되는 회사다. 라고 음. 네. 좀 말씀을 드리, 해주신 것 같고 이번 달 기준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보장 한도를 가지고 있다. 네. 다음으로 지켜봐야 될 회사가 어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ABL 생명 이라고, 음. 이제,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눈여겨볼만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장금액이 큰, 회사도 아니지만 같은 보장을 놓고 봤을 때는 보험료가 상당히 가성비 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보장은 필요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치아보험을 좀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가격에 좀 예민하신 분들 보험료에 예민하신 분들은 가성비 좋게 하나쯤 준비해 주시기에는 좋은 회사가 ABL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L 생명사가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괜찮은 상품들이 스팟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 중에도 하나예요 어, 네. 비교할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눈여에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회사는 어디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다섯 개 정도 회사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회사는 저의 거의 메인 주력 회사라고 할수 있는 AIG 손해보험입니다. 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AIG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가 아닌 걸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한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음. 빈번하게 시행되는 레진 복합 레진 치료 시에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음. 그 외에도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보다는 100만원 정도는 음.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존치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진, 네.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석기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원픽, 5월에 원픽 회사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ARG. AIG, 네, 네, AIG, AIG 손해보험의 치아 상품을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추천해줄 수 있고 지난달 저희가 장기 보험에서는 잘 추천하는 안 삼성화재 치아 보험을 같이 복합설계 하거나 단독으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이번 달에는 빠졌네요 매달 이제 치아 보험을 설계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매달 추천드리는 플랜은 변경이 되더라고요네 네,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변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화재가 딱히 빠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삼성화재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뭐 두루 보장을 뭐 무난무난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추천을 드렸는데 안보험이라든지 다른 건강보험들은 한 번씩 되게 대박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상품들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치아보험은 점점 하얗 평준화가 돼가는 음. 느낌이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가장 보장이 높은 회사를 위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저렴한 회사를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음. 라는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런 회사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른 보험사들도 치아보험이 모두 있지만 네네. 눈여겨봐야 될회사 한다 가지 정도. 음, 네. 그 중에서 원픽은 AIG, AIG. 네. 그리고 여기에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데에는 어, 라이나나 메리츠 네, 네. 정도를 살펴볼 수 있고 어린이 보험은 독보적으로 현대해상. 현대해상이처네. 네, 이렇게 정도로 좀 어, 따져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달의 추천 상품 은 어쨌든 AIG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추천 상품 이야기 해주시면서 네, 네. 기준이 음,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치아보험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중요할까? 고객님들마다 사실은 뭐 성향이 다르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치아보험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남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처럼 10년을 유지하고 20년을 유지해서 내 평생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질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치아보험은 내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치료를 받을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운용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이 회사는 몇 천원 더 싸고 몇 천원 더 비싸고 요런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음.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2년 뒤 3년 뒤에 보장을 받게 되면 음. 고 3천원 4천원 차이는 금방 메꿔지기 때문에 음. 차라리 그럴 거면 처음부터 보장이 빵빵한 회사 위주로 준비를 해 두는게 맞지 않나 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음. 구체적인 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던 A.I.G.를 편의상 A사로 부르고 네. 같은 담보를 넣었을 때 B사는 A사보다 뭐한 5천 원에서 만원 정도 음.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뭐 5천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B사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음. 1년이면 6만 원이죠. 2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사실 12만 원 이상 보장금액을 나중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음. 그게 더 이익인 거 아니냐 12만원 이상만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음. 암보험처럼 20년 3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었으면 당연히 월에 5천원 차이 만원 차이가 굉장히 누적이 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음. 치아보험에 있어서 만큼은 무조건 보장이 좋은 회사 위주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 치아보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아보험 가입의 핵심 꿀팁은 금액보다 어, 한도가 더 중요하다 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사실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네뭐 고만고만하죠 그만 사실은 보장 한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금액이 좀 차이 나보이는 거지 음. 몇천 원 차이 뭐요 정도는 충분히 나중에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면 고객 음. 이제 상세가 되기 때문에 고 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 쉽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보험이고. 음.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어려운 보험이잖아요. 네. 어려운 이유는 보상이 제대로 나갔느냐. 여기에 대한 그 기준들이 분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치아보험은 사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보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팁들, 좀 소비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치아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조건이 네. 있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치아 치료를 받는 이유가 충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치아 치료를 받는 이유라 하면 치아 우식증 즉 충치죠. 치아 우식증이나 아니면 잇몸질환 치주질환 그리고 상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한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치아 보장이 되는 거지. 그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치아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치아 보험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음. 어,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질병에는 진단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음. 치아 보험이 적용 가능한 코드는 상해를 제외하고 질병 코드는 K02, K04. k05 요렇게 세 가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틀 전에 저희 이제 보험 연구소 통해서 치아 문의를 주신 분 중에 치아가 좀 닳아 가지고 치아 마모증, 치아 뭐경 교모증으로 인해서 내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치아 보험 가입이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치아 교모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코드가 03으로 나옵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치아 보장이 이루어지는 진단코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 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하셔도 요 이유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보장이 안 됩니다. 음. 라고 안내를 드렸고, 음. 치아보험을 판매를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아, 뿌리만 있으면 음. 치아보험 가입하셨을 때 나중에 치료받으면 보장됩니다. 맞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애매한 경우긴 해요. 그 뿌리가 남았을 때 이거를 잔존치근이라고 부르 음. 는데 단순히 뿌리만 남은 상태의 잔존치근 코드는 K08번으로 나오거든요. 네. K08번인 상태에서 발치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치료를 했는데 뭐 청구를 한다 이러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죠. 어... 단순 잔존치근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음... 보상에서 제외되고. 이게 잔존 치근이긴 한데 이게 충치가 음. 생겨가지고 요거를 같이 충치 치료를 하면서 뽑았을 때 음. 그때는 보상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그럼 이런 치아가 보장이 되는 음. 첫 번째로는 치아가 보장이 되는 요 케이스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 이력이 있으시거나 어, 치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 코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 보철이든 보조 이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에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일반화된 이야기들, 음. 여러 케이스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안내받으시는 것들이 정확한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원래 건강보험 안 되다가 확대되기도 했고 횟수제한은 네. 있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치아보험이 필요 없이도 치료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음. 네. 혹시 이 치아 보험 중에 건강 보험 적용되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나이대별로 치아 보험이 이제 건강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몇몇이 있긴 합니다. 건강 보험 적용되는 데 치아 보험까지 왜 필요해?라고 음. 하실 수는 있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2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 레진 치료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을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를 훌쩍 건너뛰어 가지고 65세 음. 65세 이제 노년층의 경우에는 틀니랑 임플란트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음. 틀니 같은 경우는 상학이라든지 하악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틀니라든지 완전 틀니랑 관계없이 7년에 한번 건강보험 음.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음. 그게 이제 전액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자기 부담금을 그만큼 조금만 음. 내고 이제 혜택을 받으신다는 거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 경우에는 생애 딱두개 까지 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낮은 자기 부담금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음. 인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보장이 되긴 해요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긴 하는데 그 적용되는 나이대 라든지 범위가 너무 음. 협소하기 때문에 큰돈 나갈 때를 대비해서 치아보험은 따로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다 음. 전문가님의 견해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치과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들 네. 좀 한계성이 있다 네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죠 보험이.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 음. 있다면 가입 요령은 뭐 보험 연구소 통해서든 음. 블로그를 통해서든 이제 치아보험 문의를 주시는 다양한 연령대 분들의 상담을 하면서 나이대별로 조금 포인트로 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그리고 30대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다 아시겠지만 치아를 발치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인공 보철물을 삽입하는 그런 보철치료 임플란트 같은 거죠 보철치료를 받을 확률 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 치아가 건강한 상태니까 그나마 하지. 음.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은 보철 치료보다는 보존 치료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음. 40대 뭐 이후에는 보존치료는 당연히 가져가시면서 이때는 보철치료까지 복합으로 가져가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또 50대 이후에는 아예 없어지거나 음.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테기 때문에 복합으로 가져가시면서 제일 초입에 말씀드렸던 보철치료만 추가로 이렇게 더 보완을 해서 가져가신다거나 요렇게 나이대별로 음. 보전, 보철, 복합으로 가져가냐, 단독으로 가져가냐 요렇게 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입 요령일 것 같고 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음, 흠치 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충치가 많아서 하면. <웃음> 통계적으로 응. 남성보다는 여성 충치 환자가 더 많다고 오. 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의 경우에는 생애 주기. 에 있어서 급격하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있는데 임산부 음 맞아요 임산부 네. 때 치아가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음. 이때 잇몸 자체가 많이 약해지거든요 음. 때문에 치아에도 문제가 생길 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갱년기 음.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골 음. 밀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치아보험을 조금 더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유용한 정보네요.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전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장 1순위로 추천해 드리는 회사가 AIG 손해보험이었는데 이 AIG 손해보험의 치아보험이 다음 달인 6월 달부터 가입 한도가 축소가 된다라는 음. 게 이제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저희 보험연구소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마케팅의 전략으로 음. 활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절판 마케팅이라고 해죠 이번 달까지만 판매되고 없어집니다. 이래놓고 또 다음 달에 버젓이 판매를 음. 하고 있고 안내는 이렇게 6월달부터 한도 축소가 될 거다 라고 받았지만 6월달에 실제로 한도 축소가 될지 음. 아니면 지금 이 조건으로 그대로 갈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네. 고객분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조차 얻으실 수 없으니까 음. 이렇게 한번 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생각하셨으면 제일 가입하기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미뤄놨다가 가입해야지라고 음. 생각하지 마시고 치아보험이라는 게 면책, 감액기간을 적용받는 상품이니만큼 내가 좀 치아보험을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달 안에 꼭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담보들이 보험사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료를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어, 획기적인 상품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소비자분들과 저희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본사 관계자분들 계시면 치아보험도 좀더 공격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해드리고 싶고 네. 어, AI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크라운이라던가 이거 50만원까지도 되잖아요. 네. 크라운은 네. 이제 최대 50만원까지. 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나랑 음. AIG 딱두곳만 지금 50만원 한도로 음.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 같은 5 0만원의 크라운 보장이 되더라도 음.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레진 치료. 음. 근데 레진 치료가 저는 이제 보존치료의 좀 핵심 음. 담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레진 치료가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이 네. 보장이 되는데 반해서 AIG는 4배인 24만원 까지 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요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다 음, 그리고 6월에 어떻게 이 담보가 확 축소될지 모르다 보니까 사실 다른 타사 대비해가지고 a 이지가 지금 어, 담보 한도라던가 보장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보존치료에서는 네. 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을 들지 마시고 어,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준비해보시는 거를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가이드 기준으로 세워드리고 추천 상품을 많이 말씀은 드리지만 네. 보험연구소 댓글이라던가 보험연구소 통해서 어, 문의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거고 음. 내가 상품가입과 관련된 부분, 보장과 관련해서 상품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보험연구소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상담을 통해서 더큰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정말 더 좋은 상품 좀 획기적인 상품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연구소가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